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블로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위 위블로 시계를 성공과도로 달리게 한 시리즈인데요. 계획 보셨다시피 위블로 빅뱅 시리즈입니다. 2015년부터 출시된 제품인데 이 시계로 위블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한 명품 시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블로라는 시계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블로는 프렌치인데요. 영어로는 포톨, 우리나라 말로는 둥근 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젤을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있죠? 창문 틀처럼 되어있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오데마 피이나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도 이렇게 약간 올려져 있는 형태의 창문으로 되어있는 게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 위블로 또한 위블로는 이름 자체가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베젤은 세라믹이고요. 베젤의 크기는 44. 케이스는 로즈 골드입니다. 살짝살짝 살짝 야광 있게 보이네요. 그리고 위블루의 특징이죠. 이렇게. 밴드는 러버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위쪽에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고 양옆이 러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위블로라써있고요 디버클인데 양쪽 옆에를 눌러서 여는 겁니다. 그리고 디버클 뒤쪽에 스틸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좀 독특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시트루백에 위블로 빅뱅 골드 750 티타늄 케이스가 골드이고 티타늄은 쪽 나사 은색으로 보이는 이 나사가 모두 티타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도 이쪽 밴드 또한 가죽에 러버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젤이 세라믹인데요. 44mm. 그리고 높이는 14.5. 그래서 손목에 찬다고 했을 때 살짝에 좀 크죠? 이렇게. 하지만 로즈골드와 살색이 좀잘 어울리고 검은색깔 로즈골드가 좀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젤을 보시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의 나사가 있는데 이쪽에 오데모 피계와 다른 이것보다 좀더 하이엔드급은 알라인먼트에 맞춰있는데 정리가 좀 되어 있는 편인데 이건 그냥 방향이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나사가 이쪽에도 이쪽에도 양옆에도 이쪽 옆에도 그리고 클래스프에도 있습니다. 베젤은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면과 뒷면 또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베젤인데 마찬가지로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새거와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야광이고요. 18K 로즈골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다이얼을 보시겠습니다. 다이얼의 인덱스에 약간 금처럼 보이죠? 그리고 시층과 분침 큰 초침, 이 안쪽 초침 금처럼 보이는 건 모두 로즈골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시부터 돌아가면서 보면 위블로 마크가 써있고요. 3시에 30분짜리, 6시에 섭다이얼은 12시간짜리 9시에 섭다이얼은 진짜 초이고, 이큰 초침은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연결되어 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멈춰 보고 위셋 해 보겠습니다. 계속 멈췄고요. 하지만 9시를 보시면 계속 돌아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당연히 가겠죠? 누르고 아래쪽 위셋 버튼을 누르면 아, 초침 큰 초침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H 마크가 위블로의 H 마크가 개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큰 초침 3시 쪽에 있는 브다이얼과 6시 쪽에 있는 브다이얼 모두 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스타트를 하고요.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열어놨었는데 이 제품은 돌려서 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집니다. 한번 빠진 상태에서는 4시와 5시 쪽에 있는 날짜 창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다뺀 상태에서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빼지 않은 이 현재 상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시계 약을 줄수 있는데 이시계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42시간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100미터고요. 그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한 칸을 뺀 상태에서 약간 빼기가 어려운데요. 이쪽 기둥처럼 생긴 걸 이용해서 이렇게 빼면 좀 쉽습니다. 빠졌죠? 이 상태에서 돌리면 날짜가 돌아가고요. 뒤로 돌리면 안 돌아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를 맞춰보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더 빼면, 좀더 빠진 상태에서는 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시계 방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고요. 이렇게 돌려서 맞출 수 있는 제품입니다. 롤렉스와 비슷하게 약간 무겁게 돌아갑니다. 다 넣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파워 리저브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시즈또백을 보면요. 이게 로터가 엄청 가벼운데요. 보시면 이렇게 뿡뿡뿡뿡뿡 돌아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엄청 가볍게 잘 돌아가죠? 이렇게 안쪽에 레귤레이터가 있고요. 이 제품의 무브먼트는 h u b 보이시죠? 4,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위블로 빅뱅 시계죠. 위블로 빅뱅 18K 로즈골드의 세라믹 베젤을 가지고 있고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베젤의 크기는 44,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42시간에 약간 스포티한 하지만 데일리 워치도 모두 가능하고 드레스 워치도 가능한 이 위블로 빅뱅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